오늘 리뷰 좋됐다 첫인상에서는 핏쿠션 글래스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묻어남 역대급 적어요. 다 지워졌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중에 뭘더 추천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공옹인 진옹앵. )입니다. 출시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피쿠션 글래스가 파운데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파운데이션 설명부터 해볼게요 피 파운데이션 글래스는 정가 32,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쿠션이랑 결이 비슷한 느낌으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유리케이스로 출시를 했습니다 컬러는 네가지로 출시했고 저는 가장 어두운 04번 내추럴 글래스를 선택했습니다 전 색상 손목 발색, 얼굴 발색 보고 가실게요 파운데이션 내추럴 글래스랑 쿠션 내추럴 글래스 컬러를 비교해보면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이 살짝 화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제형도 살짝 달랐는데요. 파운데이션의 제형은 굉장히 얇고 굉장히 여린 물 같은 느낌의 촉촉한 파운데이션이었고요. 쿠션의 느낌은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띡하고 쫀쫀한 느낌이에요. 발라보기 전이지만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얇고 촉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2 5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닥토 앰플 크림 발랐습니다.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상태 그대로 발라볼 거고요. 또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리뷰이기 때문에 한쪽은 퀵쿠션 글래스에 들어있는 요 에어 퍼프로 발라볼 거고요 반대쪽은 물을 촉촉하게 먹인 리얼테크닉스 퍼프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04번 내추럴 컬러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짜보면 정말 정말 리퀴드합니다 여러분 양 조절 콩콩콩 좀더 당겨 콩콩콩 새 퍼프거든요 피쿠션 음, 굉장히 얇아요. 어, 확실히 진짜 이 피쿠션 퍼프가 너무 좋아. 반쪽만 발라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 물광물광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은은하게 광이 도는데 미친 물광 느낌은 아니고 딱 스킨케어 광. 부담스러운 광이 아니라 딱내 피부가 예쁜 것 같은 투명하게 빛나는 이 정도 커버력입니다. 코옆 붉은기나 수영커버, 잡티커버가 막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얇게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네, 두겹 정도 바르니까 커버력도 높아졌고요. 광채도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걸볼수 있고요. 붉은기 커버랑 수영커버, 잡티커버는 이 정도로 됐고요. 쿠션 글래스 퍼프랑 발랐을 때 궁합은 괜찮았어요. 이 정도로? 음 역시 물먹인 퍼프가 더 얇게 올라간다요. 파운데이션이 촉촉하다 보니까 블렌딩이 잘 되는데 물먹인 퍼프로 두드리니까 그냥 쏙쏙쏙쏙 피부에 먹어들어가요. 요놈 봐라. 그리고 밀착력도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왼쪽이랑 동일하게 한겹더 커버해줄게요. 볼 따구는 진짜 편한데 요렇게 세심한 몸, 인중이랑 코 부분이 조금 힘드네. 얼굴에 전체적으로 두 겹을 발랐는데요.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글로우함은 둘다 동일해요. 어느 쪽이 광이 더 많이 돈다, 덜 돈다 느낌은 아니지만 피부에서 느껴지는 촉촉함은 어쩔 수 없이 물먹인 퍼프로 바른 쪽이 조금 더 쿨링감도 느껴지면서 촉촉하게 올라가면서 밀착력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불안한 거는 에어 퍼프로 바른 쪽코 옆부분이 갑자기 뜰랑말랑 좀안예쁘 예쁘게 올라가는? 좀 불안하게 올라가긴 한데 지금 봤을 때막 더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베이스 많이 발라보신 분들은 알죠? 딱 발랐을 때 시간 지나면 좀 끼겠다, 뭔가 좀 올라오겠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에어 퍼프로 바른 쪽은 살짝 건조한 느낌? 전체적인 컬러는 밝지만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웃음> 정말 정말 얇고 묽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은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045 컬러는 23호 옐로우 베이스에 상아빛이 조금 들어간 컬러고요. 유착력은 괜찮았습니다. 한겹 발랐을 때두겹 발랐을 때 커버력도 올라가면서 두께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올라갑니다. 제품의 향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랑은 조금 다른 냄새가 나요. 모공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공이 막 넓은 사람은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코리 모공 메꿔줬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워낙 얇고 촉촉한 타입이기 때문에 도구를 막 크게 탈것 같진 않지만 건조하시거나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 퍼프나 브러쉬보다는 물먹인 퍼프로 발라주시면 조금 더 촉촉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쿠션 글래스랑 파운데이션 글래스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첫인상에서는 피쿠션 글래스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이 더 촉촉하게 느껴졌거든요. 쿠션은 바를 때부터 피부가 촉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파운데이션은 피부가 촉촉한 느낌보다는 피부를 촉촉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느낌이랄까요? 제가 피부에서 느껴지고 있는 상태는 살짝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덴탈 마스크고요. 1, 드 3, 버 진심 역대급! 묻어남 역대급 적어요. 최근에 리뷰했던 쿠션 파운데이션 중에서 묻어남 제일 적은 것 같고요. 콧대 부분도 들 묻어나왔고 전체적으로 묻어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리뷰했던 파운데이션 쿠션 중에서 제일 적게 묻어놨고요. 마스크 찍힘은 있습니다. 이렇게 코 부분, 여기 콧망울, 볼 앞쪽이 조금 지워진 게 보이죠? 어디가 심하게 묻어나가거나 지워진 건 없습니다. 그냥 퍼프로 얼굴만 정리해줄게요. 지금 시간은 5시 26분이고요.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대박사건.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지속력 때문에 편집하고 뭐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6시간이 좀더 넘었거든요. 거의 7시간을 향해 달려가는데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막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여기 보실런가? 여기 보이런가? 막 제가 이쪽으로만 잠을 자서 여기 다 지워졌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리뷰 X됐다. 싶는데 반대쪽 피부 표현을 보잖아요 너무 멀쩡해 눈 밑에 코 옆에 활자의 주름 끼임 없고요 턱이랑 몽글몽글한 거 없이 근데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는 역시라고 너무 말끔해요 피쿠션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조금 번떡번떡 보이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를 막 촉촉하게 모이스처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분이 올라와도 개기름 낀 것처럼 지금 되지가 않거든요? 피부가 심하게 번들번들 거리는 게 없어요. 수정은 동일하게 파운데이션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 됐어. 리뷰 망했다. <웃음> 자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수정을 했을 때도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맑은 피부가 유지가 되고요. 드럼 끼임이라든지 코끼임 없고요. 얇고 예쁘게 올라갑니다. 반대쪽은 피쿠션 글래스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확실히 쿠션의이 쿨링감이 확실히 핏쿠션이 파운데이션보다 두께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쪽은 딱나 커버했어. 물광 이런 느낌이면 나 완전 좀 자연스럽지. 광도 쿠션보다 덜해요. 기존에 피 쿠션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파운데이션 바르고 쿠션 글래스로 수정했을 때 너무 예쁘게 피 파운데이션 글래스 오늘 하루 사용을 해봤는데요. 쿠션보다는 아쉬웠지만 지속력에서 깜짝 놀란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쿠션보다 커버력도 낮고 두께감도 얇기 때문에 진짜 내추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야지 했는데 이 피부 얇고 투명한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커버력이 막 중요하신 분들한테 살짝 아쉽겠지만 피쿠션 글래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셔도 잘쓸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정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쿠션이 없으셔도 파운데이션만 구매하고 싶은 분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닝도 조금 느꼈고 속 건조도 있었습니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중에 뭘더 추천하냐. 쿠션이 조금 더 손이 잘갈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오늘 파운데이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